보톡스는 괴사를 절대 유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술 받아도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톡스 필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뿌띠 성형학 회장 고익수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게 보톡스를 받았는데 괴사가 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원장님을 봤는데요 보톡스는 괴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괴사라는 거는 필러같이 이런 부풀리는 부풀리는 덩어리를 주사를 하는 곳에서 이 덩어리가 주사되면서 혈관이 눌리거나 혈관 속에 그 필러가 쏴졌을 때그 혈관이 막히면서 그 혈관이 분포되는 곳이 괴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병에다가 식염수를 쏘, 섞어서 식염수를 쏘는 거죠 우리 엉덩이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썩고 뭐 이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톡스는 절대 괴사가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게 그게 그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떠도는 것은 이상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원장님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괴사를 절대 유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술 받아도 됩니다